두 번째 존버 하나 풀겠습니다. 7억의 근원. 원래 600개를 해서 깔려고 했는데, 제가 125개 더모는 바람에, 지금 725개고요. 거의 최소 200판입니다. 최소 200판. <웃음> 여기서 영웅이 나올지 한번 다 까보겠습니다, 지금. 자 이게 개수가많으니까 바로바로 결과보기로 할게요 목표는 이 갯수 안에서 영웅 한개 먹는거 100%에서 뭐야 왜 번개치고 그래 nope. 장난해? 고급 이거 원래 고급도 번개쳐요? 내가 여기서 뭐 먹어본 적이 없어서. 오오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. 수정구? 수정구? 수정구? 벌써? 뭔데? 아 잠깐만. No. <웃음> 아 원래 아 원래 치는 거야? 왜 쳤어 방금? 아 이거 사람 농락 오지네. 든지또 <웃음> 말씀하시. 나 영웅 준줄 알았다 와. 와 이거, 참 <웃음> 개짜증나네. 와나 영웅 쏜줄 알았어. 오 반갑지가 않아. 영광이네. 또 영광이죠? 어 실례네. 초기가 되나? 아 초기 되는구나. 아 좋아요. 뭔데? 브레란 벨트. 야, 브레일런 벨트. 이거 이제 안낚여 씨앙, 안낚인다 이제. 조각품 괜찮아. 저 강화해야 강화해야 되니까. 와, 진짜 농락 오진다. 초록색인데 저거뜬이 왔어, 왔어. 자, 가 봐줘, 가 가빠. 봐. 귀걸이. 좋아, 나 영웅 귀걸이 없어. 과연, 과연, 과연, 과연. 오, 오! 소정구 아, 그것도 영광. 별로 없죠? 나 죽었나, 설마? 오! 브렐란. 아, 여기 브렐란 밖에 안 주나? 저도 슈리온 뜨는 것 같던데. 성찬이, 안녕하세요. 아직 영웅 한 개도 안 떴습니다, 지금. 아, 샐러드. 씨. 아. 진짜 샐러드 짜증난다. 아. 자, 또 100% 왔습니다. 자, 어떤 영웅이 들어가 있어? 오, 영웅 두 개! 야, 이건, 야, 이건 뜰때안 됐나? 와, 이건, 이건, 뜰까 하긴데. 자, 지금 몇번 만에 왔죠? 80판, 80판인가 지금? 가자! 갑바갑바갑바갑바갑바 나는 갑바로 원해. 갑바갑바갑바갑바 어, 좀 너무 많이 가는데요? 아이씨. No. 아니요, 이거 50% 확률에서. 아, 짜증나. 아직 많이 있습니다 100% 만들고? 아 혹시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초기화되나요 아니겠지?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캐릭터가 너무 조용해서 의심스러웠어 오케이 제작각제작각 응? 저기요? 불안한데 이 렉은 뭐지? 아 아예 밖으로 나가야 되나? 어? 그 과정에 팔리고? 야이 쓰레기들 봐라 쓰레기들 나 먹일게요 자 이어서 갑시다 이어서 아 장갑은 별로 안 내키는데 과연 안떴어 아니 또5 0안 확률에서 안 없는 쪽에 걸린다고? 하아.. 아, 뭐야 번개 쳐봤자 뭐 아이 100% 쳐야되는데 어? 뭔데 영웅? 야야야 야, 야, 해군 40에서 영웅이 어, 어. 아이 넘어가네? 응 좋아 응 좋아 아 100% 안돼서뜨긴 뜨는구나 자또 왔습니다 제발 영웅 두개 아 영웅 한개 아... 제가 노리는건 가빠거든요? 딱히 장갑은 반갑지가 않네요 응, 안 먹어. 안주네 어! 영웅있다 뭐냐 영웅 또 장갑이네? 그럼 그렇지 항상 영웅 옆에 있는 음식을 주더라 항상 자 두개 아, 오케이, 갑바, 갑바, 좋아, 갑바, 좋아, 갑바, 좋아. 아, 또 확률이... 아, 애매한데, 갑바, 갑바, 갑바, 갑바, 갑바, 갑바, 가빠로 줘어 갑바, 갑바, 갑바, 갑바, 갑바, 아이, 많이 간다. 나, 너무 간다잘 아, 또 영광이야. 미치겠네. 아, 안 반가워. 또 영광이잖아. 잘 결속이네? 좋았어 컬렉션 한게 생겼다 오 초기가 됐으면 진짜 빡칠 뻔했다 와 가자 가바가바아소정구네아 좋아요 띄엄띄엄 있어요 띄엄띄엄 가자 띄엄띄엄이 괜한 타아와 뭐고 이거 아 흐름 깨게 아, 이 부정탔어. 아. 나도 보여 달라고. 부정탔다, 부정. 제발 갓봐 아, 목걸이네 아,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안 좋은 거 같은데. 제발, 제발. 어. 이번에 뭐본게안 쳤다. Nope. 빠르게 넘기자. 와, 용 아 뭐야 두개인줄 알았는데? 아또 붙어있네 아.. 느낌 안좋다.. 붙어있으면 안되는데.. 자.. 자.. 자.. 오.. 간다.. 오.. 자.. 아씨 좀만 더 가지.. 아.. 그 와중에 영광이네.. 와.. 그 와중에 영광이야.. 아.. 목걸이, 브렐란이죠? 좀 슈리온 이런 거 뜨면 안 되나? 짜자자, 번개 안 쳤네, 넘기자. Nope. 야, 브렐란 목걸이 안 주고, 브렐란 주스 주네, 브렐란 주스. 야, 씨, 녹색이네, 뭐, 방기, 번개, 번개 쳐우고 나의 빡침 게이지가 차는거지 아왜 뜨냐고 80%인데 아 80%인데 왜떠아다 쏠려야 되네 아 이제 나올 때 됐다 이제 나올 때 됐어 아또 벨트야 또 일단 띄어져 있네요 붙어있지 않습니다 확률이 그나마 나아요 나옵니까? 나옵니까? 나옵니까? 오, 아또 번개 안 쳤다. 번개 안 쳤어. No. Nope. 또이 사이에 딱 어떻게 확률이 저렇게 되냐. 나한테 가빠로죽어라 오벨트네. 아 붙어 있으면안 되는데. 번, 번개, 보라 번개, 보라 번개. 번개도 안 치네 이제. No. Nope. 빠, 갑빠. 오케이, 갑빠 좋아. 이제 먹을때 했는데 지금 600개 썼잖아 600개 620개를 썼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갑박갑시다 오케이 번개는 쳤고 진짜, 아, 어디 어디가서 오! 갓! 찻! 아니아 <웃음> 개수로 볼때 거의 이게 마지막을 보면 되겠네요. 아야 한번딱한번기에 있나? 자 갑옷 주세요 갑옷. 아케 좋아 갑옷. 목록에 갑옷 있어요. 대양 영광. 아 이거 이거 안뜸 꽝이네. 가자. 방겐 쳤고, 속도가, 좀만 더, 좀만 더 가, 좀만 더 가, 좀만 더 가, 아또 옆에. 아, 씨. 어 남은 거, 20개. 아, 이거, 그거안 되구나. 아. 아, 귀걸이. 아, 90%에서 돌릴 거랬다. 아. 아 줄때됐다 이제 줄때됐어 줄때 번개 안치네요 자 아! 여기서 <웃음>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725개에서 시작했죠? 어떻게 하나도 안뜨지?